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밀하게 유대하의 리혜진 역할을 맡은 빅톤의 임세준이라고 합니다. 좋아요. 셨네요 오늘은 이제 은밀하게 유대하게 뮤지컬 프로필 포스터를 찍으러 왔습니다. 이거 끝나면 저녁에 8시에 루드윗도 공연까지도 해야돼서 오늘 하루가 굉장히 깁니다. 네. 지금 보면 겨울이에요 지금. 다눈 받치고 상당히 굉장히 추운 날씨에서 찍고 있어요. 근데 약간 정적인 이거. Thank uh you. -huh. 나래아 우리 인민보아특수대의살사리해진 조국의 명을 따라 전 안하겠어 왜 내가 해? 그만해 기억다 그때 당신이 온 거야 그때 당신이 소속대로 네여보세네인명 어떻게 고있어요어 그.. 보지 마시오 그말 어떻게 해가제 고민입니다 제가 네. 그래서 은밀하게 대하게 예나? 영화들 되게 많이 보고 있어요 뭐, 나용잖아서 내가 좀 북한말 좀배우고갔어 <웃음> 하다하다 우리 팬분들에게 이런 모습 보여드리네요. <웃음> 안녕하세요. 아, 어, 누가. 안녕하세요. 너무나 나, 다, 네. 다 들리게 나서나 어? 들리네 <웃음> <나 번. 그러네, 웃음> 우리 같이 아, 나 이런 아 맞네. 네. 저옷 그러면 밥먹으 같이 하루 그 네. 아. 루디에 계신 형 선배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나름 제가 고민을 좀 털어놨거든요. 걱정이 너무 많아요 하니까 괜찮다 하면서 많이 챙겨줄게 라고 하셔가지고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또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좋고요. 아주 좋고요. 제가 바닥을 바닥을 바닥요아 이러는 거야. <웃음> <웃음> <웃음> 선배님이랑 나랑 별 차이 안 타거든요. 글로부터 하거든요. 이어서 매니션도 앞으로 나오세네거기니다 레디 액션. 액션. 어 바로 이렇게 또 공연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 다음 작품을 이렇게 들어와서 또 이제 좀있스면 연습이 또 시작이 되고 하 해서 굉장히 또 정신없는 2023년이 될 텐데 앨리스 분들이 항상 그 말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세준이는 굉장히 열심히 사는 아이다 해서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도 2023년에는 저처럼 정말 열심히 또 사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든 일에 또 대박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앨리스 여러분 너무 소중하니까 다치지 말고 감기 조심하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안녕